안녕하세요. 저는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를 듣고 배가 너무 아파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권 방송에서 추천 종목을 한 종목을 골라 2천만 원을 매수하였습니다1 1원대산 주식이 6개월 뒤3천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속이 상해서 HTS를 지워버렸습니다. 몇 개월 뒤 열어보니 7,200원까지 올라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혼 자금을 포함한 모은 돈이 4,500만 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을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평단가가 8,000원대로 떨어지더군요. 그 후로 다시 5,000원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1년을 넘게 기다린 주식이 빌빌대자 반타매매를 한번 해 보자고 보유한 종목을 매도하고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였습니다. 4,700만 원이라는 돈으로 겁도 없이 매수를 했는데 하루 수익이 120에서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한달 내로 원금 회복이 되겠다 싶어 급등주를 따라다녔지요. 3일 연속으로 장이 좋아 700만원이라는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돈 벌기가 참 쉽구나 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어떤 종목에서 10%가 넘는 급락을 맞아버렸습니다. 앞이 깜깜하더군요. 그때서라도 손절을 했어야 하는데 그만 미수를 사용하여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미수의 무서움 절실이 알게 되었습니다. 단 이틀만에 천만원 정도가 날아가더군요. 속이 너무나도 상했습니다. 그 후로 오르는 주식을 찾아다니며 풀미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백전백패더군요. 미수는 절대로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지금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길을 절대로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총 투자금 6,500만원이 현재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2, 3일 내로 보유한 물량들을 모두 처분하고 1년을 넘게 떠돌았던 주식시장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차라리 한 종목에 묻어놓았으면 이 정도까지 손실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건제 잘못이며 저의 무지한 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원망해야지요. 1년 정도 된 주식초보이지만 확실히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젠 뒤도 안 돌아보고 남은 돈 3천만 원만큼은 지키고자 합니다. 마약 주식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모두 다 날려도 괜찮을 소액으로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한 금액이 크면 수익도 크지만 그 반대로 손실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두를 주식에 투자한 저로서는 심리적으로 이겨내기 힘이 드네요. 제가 초기에 주식을 시작하게 된 지인은 최근 한달 사이에 9억 원이 넘는 원금에서 4억 원 정도를 잃었다고 하는군요. 그분은 저처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여기에서 주식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주식 투자를 한다면 투기가 아닌 투자로 단기 매매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네요. 단타 매매를 해보니까 여기서도 깨지고 저기서도 깨지고 결국은 손실이 말이 아니더군요. 정말 한심스럽게도 나 자신이 원망스럽지만 저 같은 개미 투자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2년 열심히 일해서 벌면 손실본 3,500만원 정도는 다시 모으겠죠. 앞으로 제 인생에서 제가 힘들게 번 돈이 아닌 눈먼 돈들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지만 이 평생에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렀으며 소중한 인생 경험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주식시장을 쳐다보지 않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식을 다시 시작하는 친한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후배는 주식을 시작한지는 꽤 되었지만 깡통을 수없이 차면서도 이번에 다시 주식을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그 후배는 깡통이 되고 난뒤 제게 왜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까? 왜 뚜껑이 열렸을까? 왜 빨리 손절을 하지 않았을까? 왜왜왜 왜, 왜? 항상 이런 말을 제게 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그 후배에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몇 마디 전해주었습니다. 깡통이 되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뚜껑 열리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려 최선을 다해 매매하고 난 뒤에 깡통이 되었으면 후회가 없고 억울하지 않지 않느냐? 이번에는 과거처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깡통이 되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은 하지 말아라. 물론 깡통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나 또한 과거에 큰 깡통의 경험은 없지만 작은 깡통을 수 없이 경험했지 않았느냐. 며칠 동안 조금씩 벌어 힘들게 모은 것을 단 하루 만에 다 까먹었던 것 같네요. 가장 큰 이유가 약간 손실 났을 때그 손실을 빨리 인정했으면 되었을 텐데 손실이 조금씩 조금씩 불어남에 따라 한 방에 만회하려고 미수몰빵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카지노에서 올인하듯이 한방에 승부수를 띄우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 좋게 몇번 승리하여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결국 올인을 하면 계좌가 올인이 되고 맙니다. 계좌가 물렸을 경우 한방 승부수를 띄워서 한방에 모든 손실을 만회를 하려고 클릭하는 순간 한두어번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 주식시장의 현실이고요 커져가는 손실에 커져가는 풀 베팅은 반드시 계좌를 멍들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천천히 가도 꾸준히 하다면 목적지에는 먼저 도착하는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좌가 손실 중일 때는 빨리 인정을 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초단기 투자에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래된 어느 책에서 고수들의 기법은 제각기 다 틀리지만 오직 한 가지 공통점은 손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입에 대하여 실패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어떠한 큰 손실도 다시 만회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지 않나 싶습니다. 겸손히 인정하는 마음과 자신감이야말로 손절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 같네요. 그래서 나는 손절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신법적인 부분이고 매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백지 한 장의 차이라고들 하지만 이 손절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이야말로 마지막 백지 한 장을 넘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일간 수익은 아닌 최소한 월간으로는 꾸준하게 수익이 나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며칠간 혹 몇주간 동안 어렵게 달성한 수익을 단 하루만에 다 까먹고 손실로 전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심리적인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식 성공의 요소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자금의 운용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법이라고 봅니다. 동일한 진입 시점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종목을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욕심과 두려움 등 심리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결과는 개인마다 사뭇 다르게 나타나니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언제 얼마에 매수했는가를 찾기 이전에 어떤 심리로 매매를 하는가가 수익으로 연결되고 안되고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헛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많은 고수분들에게 질문에도 거의 비슷한 답변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식에서는 나의 스승이자 선생입니다. 주식을 하는데 과연 누구에게 배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그들 역시 자신의 신법을 지키며 꾸준히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경쟁해야 합니까? 고수들과요. 세력들과요. 협의의 의미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다른 기준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진입을 하고 홀딩을 하고 청산을 하고 손절을 하는 자기만의 타임 프레임과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게 운영하며 손절하고 자기 자신의 원칙과 싸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잘 버는 고수들을 탓할 필요는 없지요. 그들이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대체하며 변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내가 변하면 미약하나마 내가 참여하는 시장이 변하고 또한 그런 것들이 모여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며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 반작용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경매 시장에서 손짓, 발짓, 눈짓을 하며 가격 호가를 부르고 낙찰을 받고 또 어떤 물건에는 파리만 날리고 가격이 떨어져도 아무도 안 사고 모두 인간사의 일들이 아닌가요? 다만 그러한 가격 움직임이 전자적으로 표현될 뿐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개인의 매매 결정을 제약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선택 몫입니다 시장이 깡패 같다고 욕이 나올 때도 덜어 있지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안 움직일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나 역시 숱하게 불평한 일이었고요 하지만 시장 탓 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시장은 원래 그러는데요 나에게는 그저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선택의 상황일 뿐입니다 때로는 내 욕심이 나를 그렇게 이끈 결과라고 인정하고 겸손해야 그 다음 시장과 맞설 전략과 방법이 나옵니다. 코스닥 개잡주깡패주 대형주, 배당주 이러한 종목 선택 모두 각 본인의 몫입니다. 목표 수익률, 실제 손실률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투자 목적과 스타일을 정하고 그러한 시장에 참여하여 그러한 시장의 영향을 받는 그 모든 행위는 모두 스스로의 선택의 몫입니다.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가 90% 이상입니다. 시장 탓, 남탓 말고 자기 수양에 힘써야겠습니다. 18년여의 트레이딩 경험으로 보면, 꾸준한 수익으로 가는 길은 상당히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임은 틀림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갈수 있는 문이 아니고요. 예로 단타하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한 종목을 째려보고 있어도. 시장이 급등 초반에는 누구나 손쉽게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던가요? 아니죠. 절대 아 입겁니다. 거의 대부분 기습처럼 올리고 내리고 하니 내가 세력이 아닌 이상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저 적당히 내 밥상에 던져진 것만 잘 먹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이란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증으로 인해 큰 수익을 낼 주식을 일찍 매도하고 후회하시지 마시고 나름대로의 원칙을 잘 지키시고 투자하신다면 수익은 저절로 날 것입니다.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자 너무 쫓아다니는 매매는 절대로 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18년여의 트레이딩 경험으로 얻어진 것이며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모두 계속 노력해서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성공하시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